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최병구입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아리랑 응원과 부르기 참여있기에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음악으로 우리에게 응원이 필요한 순간마다 힘을 전해주던 곡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2021년 아리랑 음원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 있는 모든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2021년 아리랑이 올림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경기의 순간을 기다려왔을 우리 선수단에게 힘을 전하는 응원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의 멜로디가 되기를 바랍니다.